정치가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 컨설턴트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 오해를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환생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형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졌는데 저는 지난 방송에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형규라는 인물이 오해를 푸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중립적인 표현은 더 오해가 잘 생기죠. 난 괜찮아. 네, 이런 표현은 오해를 부르기 딱 쉽상이에요. <웃음> 난 괜찮아 이 표현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또이 표현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의에 대해서 거절해야 하기 때문에 싫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 표현에서 조금 더 자주 사용이 되죠. 커피 한잔 마실래? I'm good. t h a n 땡스.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I'm okay.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국립국원 어 홈페이지에 난 괜찮아 이렇게 거절의 의사로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답변에도 보면 은완곡한 거절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완곡한 거절의 의사는 한국이나 영어나 뭐 다른 나라나 상관없이 너무 적극적인 호의를 보였기 때문에 어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죠. 다시 환생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연이가 응. 현규한테 밥을 같이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현규가난 괜찮아 어? 라고 거절을 하죠. 너랑 그런데 너랑.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지연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같이 먹을래? 그러니까 어? 현규가 괜찮아 <웃음> 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오해가 발생하죠 웃음은 보통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괜찮아 라는 말도 보통은 긍정적인 표현에서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규가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를 두개다 능통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아서 영어적인 거절을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오해가 생긴 것이죠.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긍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긍정의 표현을 사용을 하면 그래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괜찮아 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래 좋아로 받아들인 혜은과 지연이라는 인물이 습니다내 입장에서 과잉 해석한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 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통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이라는 인물은 하루 종일 형규와 이야기를 하지 못했으니 분명히 지연과 대화한 형규가 지연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지연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밥을 먹자고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왜? 왜? 형규가 그럼. 거절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형규가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에 아니다 있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나는 아니다 그랬을 아니다. 리가 아니다. 없는데 거절을 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오해가 더 깊어지게 된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창이 네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열린 창이라고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창 그리고 나머지 세개의 창은 닫힌 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닫힌 창이 크게 되면 오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해가 생기면 현규처럼. 있었어서. 오해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소통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아, 오해를 해서 나한테 기분 나쁜 표현을 틱틱하면 은 우리는 그 기분 나쁜 사인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나도 동시에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갖게 되냐면 그러든가 말든가. 뭐야?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현규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왜 상대가 기분이 나빴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 또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고 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죠. 게다가 앞으로 더 일어날 오해도 사전에 막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려는 행동에서 혜은이라는 인물이 둘이 호감이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방어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형규는 또 혜은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그러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자기가 지영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죠 어...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네개의 창은 조화리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이형교가 사용하는 창은 열린 창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린 창을 사용하기보다는 닫힌 창을 사용합니다. 숨겨진 창, 보이지 않는 창 그리고 미지의 창을 사용하면서 나의 마음을 제발 알아주기를 바라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관계의 어려움을 가져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오해를 푸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편지 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카톡 이런 걸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그리고 쉽게 오해가 잘 생깁니다. 이때 내 마음을 꾹 꾹 눌러 적은 손 편지를 받게 되면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 편지 이거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약간의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함께 주면 내가 호감을 갖고 있고 오해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한 오해를 푸는 방법으로 손 편지를 사용한 그 친구는 친구 와 오해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쌓을 일이 너무 많아요 <웃음> 오해를 안 쌓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오해가 쉽게 쌓입니다 표정 하나 그냥 이렇게 쳐다봤을 뿐인데 띠껍다 그러고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화났냐 그러고 괜찮다고 거절했더니 긍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자세는 오해를 풀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오해가 쌓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오해를 갖고 있으라고 그래 너는 네 맘대로 생각해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의도로 한 것이고 이것은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혹은 아 그런 거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네, 오늘은 오해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